오게 히트! 짜치! 예! 귀여운 짜치! 오씨! 짜치! 한 10cm 되는 짜치입니다. 오 히트 짝치 짝치. 1위. 안녕하십니까 이리 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짜치 베스를 잡아서 통발 미끼로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. 과연 이 짜치 베스에 어떤 물고기들이 잡혀줄지 우리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통발을 두개 던질 겁니다. 두 개. 우리 짜치를 잡아왔어요. 냉동실에다가 얼려놨습니다. 어, 이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어, 녀석들이요. 오늘 이게 통발 미끼입니다. 자 하나 두개세개 개? 하나는 세개 하나는 네개 넣으면 되겠네요. 자, 여기. 자, 미끼 다 넣었습니다. 다 죽음 베스들입니다 여러분.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통발 뭐가 많이 들었을라나 야 물이 깊긴 하다 여기가 기대된다 첫번째 제스 미끼를 사용한 통발 올라옵니다. 자 뭐야? 뭐가 없는것 같은데? 일단 가져다 놓고 두번째 통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나아야 될텐데 올라옵니다. 첫 번째 통발. 아, 뭐가 없어 보여. 없고. 두 번째 통발. 야, 오 어, 뭐, 한 마리 들었다. 야. 배스마다 뚝지가 들어갔는데요, 여러분들? 일단, 배스 다 빼고. 뚝지가 들어갔네. 뚝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<웃음> 아니 배스 먹으려고 뚝지가 들어왔어요 <웃음> 참네 <웃음> 어 그래도 사이즈가 꽤큰뚝지예요 근데 좀 야였다 배스랑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 미끼로쓴배스인데 크기가 딱 똑같애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네 아 참네 야배스 먹으려고 들어왔구나 역시 토종 육식물고기 아니랄까봐 외래 든 퇴치하려고 자 우리 뚝지친구 다시 보내드립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반항이심하 후. 자 깊은 물로 돌아가라 우차 조심히 가 오, 엄청 빨리 간다